저 이렇게 번개장터의 번개페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어 구매 혹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지금 음 제가 여기 가평 스테이를 어 준비하면서 이제 가구들을 많이 채워놓고 있거든요. 요새, 뭐, 워낙 원자재 값이고, 제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넣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요새 그 중고마켓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이제 개인거래다 보니까, 어,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직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택배 거래를 할 때도 이제 엉뚱한 제품이 온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플랫폼이 바로 이 번개장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번개장터를 저는 이용을 하는데, 이 번개장터가 좋은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중고 거래가 개인 거래다 보니까 음 거래를 하다가 잘못된 물건이 온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 번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자자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번개 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 거래 간의 위험성을 어 단점을 보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번개 페이 라고 빨간색 표시되는 게 있어요 요거 어, 요게 어떤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결제 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음, 택배 거래를 하던 직거래를 하던 자 이런식으로 번개 페이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카드도 되구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완료된 후 상대방이 이제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확정을 해야지만 판매자한테 그 금액이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판매, 판매자가 뭐 엉뚱한 물건을 보낸다거나 음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번개 마켓에서 어그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음, 판매자한테 이제 이체를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개인거래 간에 그러한 이제 물건을 잘못 받는 경우 뭐 금액만 뜯기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이제 번개 장터를 이용하면은 을음 그러한 염려를 덜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카카오페이 라든지 신한카드를 통해서는 뭐 캐시백 이라든지 음 그런거를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주로 어 라탄 제품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빨간색 페이가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걸 눌러시면 이렇게 음 안전하게 결제를 통해서 이용하실 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이렇게 번개 톡을 해서 뭐 일일이 답변을 안해도 돼요 응, 딱 바로 뭐 배송지로 보낸다거나 직거래 약속을 해서 어, 일일이 톡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택배 거래 결제를 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서 어,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어제 주위에 있는 물건들만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내 위치로 중계동 이렇게 해서 내 위치만 선택해서 라탄 제품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음. 자 이렇게 번개 장터에 번개 페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어 구매 혹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안 쓰는 물건 빈티지 선풍기를 올려놨는데 저도 동일하게 번개 페이를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 일일이 답변 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구매자가 택배 요청을 하거나 하면 결제도 되고 제가 물건을 보내고 나면 상대방의 물건을 받고 나서 어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저는 그 2만원에 대한 어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도 빠르게 할수 있고 안전하게 결제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